久しぶりに Get Ready With Meを 取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今日ほんと皮がね普段ニキビとかこういう出来物とかあんまないんですけど最近ほんとね朝晩逆転して<笑> 今日も朝5時か 6時ぐらいまでずっと本読んでてこんな状態です S エン NDA バイオレットチートンアップオリヌあフィルム取ったこの下地を使っていきます今日はなんか顔がね全体的にちょっと黄色いって気がして今日はバイオレットこう紫系を塗っていきます色はいろいろあってねこうイエローとかピンクとか今日はちょっと顔が黄色いんで紫を塗ります あと사 앞머리 앓는 사람 때 대체로 오데코때나 그냥 적이히쓰나 메이크. 나시다께가 이게 톤업 겸 메이크업 베이스 겸 선크림이라 가지고 좀 가볍게 할때잘발르리는 편이에요. 약간 광 생기는 느낌. 약간 기만만힘하고 나쁘지. 약간 사라 또 쓰게 꼬꼬지 뭐 가르크 대. 지금 꽤꼬 하다 아래 시키는 こうちょと肌に優しいものを使わないとね次はいつものファンデーションこう米粒ぐらいの少量をこうなんか塗りすぎるとねパッとャマとっしらに一気あのテレワークになってからそんなにメイクすることそんなないから 多くて週1回? コンシーラーはいつものな 이거에 일본 나도 나즈, 대쇼. 한국어도 나스, 나스네. 먹을 나스도 나즈 핫. 여름 여름에는 이 팩트나 이렇게 약간 파우더 같은 거 이거를 안 하면 너무 덥고 습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금방 번들번들 해져 가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팩트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피부화장은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뼈를 좀.. 뼈가 아니구나 턱을.. 턱을 치겠습니다 턱을 친다? 이거 일본어로 뭐라 그럴까? 턱을 친다? 나 진짜 마이카이.. 동영상을 찍을 때 욕먹을 것도 안쓰게도 左側と右顔ほんと別人っぽい何が自分の顔か本当わかんないぐらいあとはえっとこれリオールの唇に色が全然なくて取る前にちょっと軽く塗っといたんですけど次は眉毛セザンヌか結構ジーンが消されててだいぶ皆さんご存知の通り私は眉毛が半分しかない<笑><笑> であかな母もこんなもんだビューラーラでーラとのアイのを使ってるですシどェードのビューラーを使ってるですこのラシてすですけどーんかすんこれ毎回ーうけどこーナとかノンノとか オルチャンメイクとかよく言うやんでもなんか自分が韓国人だからかわかんないけどどういうメイクが韓国風なのか本当にさっぱりわかんなくてなんなんだろうねそれ本当にとアイライナーもドラッグで買ったケイトのアイライナーですねえっとこれは日本の中身はこんな感じラッの 付ロックでもらったやつなんですよ仕事がそっち系っていうのもあって付ロックでもらったシャドウとかもいろいろもろもろ合わせたら 多分3,40個ぐらいあるんじゃないかな えよっさいるぐねねアイミミステクシャドウルガラシュカリアイゴットチンツオレス<音声> <エギョッサイブでね。音声> 한 2년 넘게 쓴것 같은데 코 쉐딩도 살짝 아 이거 뭐야 토니 머리컵 살짝 코 쉐딩도 하고 마지막으로 입술 에스쁘아의 모디스트 이거는 제최애템이에요난 내가 퍼스널 컬러가 쿨톤인지 웜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랄 쪽이나 이쪽 계열이 잘받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또 갈색 머리는 안 어울려 나도 됐나? 된것 같기도 하고 네, 오랜만에 한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걸린 시간은 한 17, 18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 밖에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간다고 해도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메이크업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머리랑 옷을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 앞머리만 고데기, 로 판고데기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슉! 말면 끝나서 머리하는데 길어야 입 분? 근데 뭐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가 한국 메이크업이고 뭐가 일본 메이크업인지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딱 해놓고 메이크업 완성작만 이렇게 딱딱 비교해보면은 뭔가 한국, 일본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를 뭐 굳이 하나 짜자면 한국은 입술이나 눈을 조금 강조한다는 편이고 일본은 피부화장에 엄청 공을 들이는 느낌? 그리고 속눈썹? 그 정도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본인 여자, 젊은 여성분들은 검은머리보다는 갈색머리가 많다는 거 진짜 한 체감상 검은머리만 한5 0년한것 같아 한 언제부터 했지? 한 2010? 한 2016년부터 계속 검은머리만 해가지고 살짝 지겹다 이제 네 이렇게 평소에 제가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한 20분밖에 안 걸렸는데 평소에는 한 6분 컷? 오늘 입은 옷이랑 화장품이랑 렌즈 같은 거는 계열 안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